오! 구덩이 끌려갑니다 주인공이 아어 뭐야 여긴? 구덩이로 왔어요? 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드디어 최종 보스인 리블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최종 보스가 코치 피클즈인줄 알았는데 따로 이제 최종 막바지 보스인 리블러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바로 니블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당장 보러 갈까요? 렛츠 끼리. 자 영상 시작합니다! 와우! 슬리핑 룸 룰스 베개 밑에 자신의 꿈을 적은 종이를 넣어놓으라고 하는거죠 그 쪽지를 찾아서 유리병에 담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 니블러가 소환된다고 하네요 자 쪽지 하나 찾았고 두개 찾았고 야 근데 니블로가 갑자기 졸피오스랑 같이 졸피오스 방 안에서 등장을 하네요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설마 졸피오스가 아이들의 영혼들을 합쳐서 만든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추측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이 유리병 안에 이 쪽지들을 넣어서 자 니블러 방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가는 거죠. 자야 천장부터 뭔가 달라. 여기 구덩이 안에 니블러를 소환시키는 거라고 하네요. 자 이제 유리병 떨겁습니다. 오 드디어 니블러의 눈이 나왔어요. 워닝 경고 드론으로. 오. 니블러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 아, 자장가를 틀었더니 니블러가 눈을 감으면 쓰러지네요. 에? 뭘까? 오. 새로운 방. 준비물이 필요한데 베개가 필요하고 아, 파자마도 입고 잊지 마라. 수면 마스크를. 오호.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읽었고. 아하. 아, 잠에 들 준비가 안 됐으면 뭐, 리블러를 만날 준비를 하지 말라네요. 오, 비상비리 울렸어요. 어좀 뭔가 다른데 분위기가? 사모, 뉴아틱한 느낌이 이제 안 들어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 담녀를 얻었고. 오뭐 18초가 남았다는데? 아 빠르게 그 준비물을 찾으라고 잘 준비를 그래야 리블로를 만날 수 있는 건가? 오케이 수면 마스크 찾았고 4, 3, 3 2 1, 0. 잠잘 준비가 된 건가? 우와 이제 끝판왕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아, 분위기가 오! 갑자기 잔다 우와 끌려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주인공?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야 이게 무슨 팬게임이야 오! 구덩이 끌려갑니다 주인공이 아 뭐야 여긴? 구덩이로 왔어요 우와 허! 야 너무 큰데? 야 봤어요 여러분 와 니블러의 최종 보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것 같은데 아, 일단은 어 우선 나왔던 단서들을 한번 해석해봅시다 자자 어?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야... 이 친구도 자장가를 틀어주니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죠? 아, 근데 약간 여기서 느낀게 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그 재운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서 제물로 바친 게 아닐까 싶네요 어, 아, 그러면 너무 끔찍한데? 자, 이렇게 재물로 바친 아이들을 통해 리블러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요 자 준비물이 필요하죠 잠잘 때 필요한 뭐 수면 베개 뭐 이런 거 너가 침대에 있지 않으면 리블러를 만날 수가 없다 라고 하네요 아 아이들을 잠에 빨리 재우기 위해서는 리블러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빨리 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어좀 잔인하네요 뭔가 되게 유아틱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약간 실상은 정말 잔인한 게임이었어 자 이렇게 주인공도 이 자장가를 들으니까 잠이 오는거죠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이게 누군가가 끌고 가는거 아니에요? 반반인가? 반반은 아닐텐데 저절로 끌려와서 구덩이로 빠집니다 어 진짜 꿈속같아 자 이렇게 빠진 주인공이 자이 구덩이 안에서 드디어 최종 모습 이블러의 모습을 마주칩니다 와야 이거 뭐야 문어야 뭐 달팽이야 뭐야 이거 뭐인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크기가 어, 거의 뭐 셀린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람하고 아, 달팽이 같으면서도 뭔가 문어같이 생긴게 야 뭔가 섞인것 같아요 어, 다음편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자 다음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두 번째 영상은 셀 플레이 타임님의 영상인데 지난 영상과 이어지면서 남남 리나를 피해가지고 어떤 문으로 도망치는데 그 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드론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오 뒤에 남남 리나가 쫓아오죠. 남남 리나 문을 열면 이제 선택의 문들이 나옵니다. 만나서 반가워. 너가 만약 살고 싶으면 옳은 분을 골라야 할 거야. 라고 하네요. 누가 가장 아름답냐고 물어보는데 뭐셋다 똑같죠? 근데 뭐 정답을 얼떨결에 맞춘 주인공. 자, 쉬운 문제 나갑니다. 누가 가장 빠를까? 라고 물어보네요. 스팅어플린, 오피러버드, 셀린 중에 셀린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셀린이지. 아, 여기서... 멍청한 실수라는 주인공 오피라보든 아니지 봐봐 틀렸다잖아 어우 깜짝이야 하쥐 <웃음> 라고 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다 시작한다고 시 하네요 아, 너무 쉽잖아 셀린이지 셀린이요 셀린 고민하지마 어..어..깜짝이야 어..우리 또누른줄 알았네 자 정답을 맞췄습니다 누가 가장 강하냐고 물어보네요. 전보조씨 아닌가? 캡틴 피델스 일단 집게 사장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 너가 다리 몇개 갖고 있냐고 네개 아니야 딱 봐도 너무 쉬운데요? 네 개. 근데 집게 사장이 제일 센건 나도 모르지. 자, 아네개맞췄고 자. 너와 가장 좋아하는 색깔, 분홍색이지 않을까? 분홍색. 문제가 엄청 쉬워요. 자, 알려진 정보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죠. 아, 뭐야 이렇게 퀴즈만 풀다 끝이 났는데 어, 근데 뭔가 좀 퀴즈가 색다르게 문으로 나와가지고 좀 재밌긴 했어요. 자, 아무튼 영상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3의 최종 보스인 니블러를 봤는데 와 다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